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트레셔본사로 음, 가는 길인데요 예 여기 보이시죠? 저기 표지판이 있는데 하얀색으로 이 앞에 사거리에서 어젯밤에 총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까불지마 야총범 x 엎드린 새끼들이 총싸움 났던 자리 음. 자트레셔본사서 제가 한 4년만에 다시 왔는데요 예 총알자국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웃음> <웃음> <웃음> 네, <또> 새똥자국이잖아 새똥자국 <웃음>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 프레디라고 이제 저희랑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고요 저희를 뭐라 할까? 담당하고 있다고 해까요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웃음> 어트레서 본사를 이제 소개시켜주려고 프레디가 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요? 예 yeah. Let's go 음. Yeah. Mm -hmm. 자 여기가 본사 로비입니다. So, Freddy, s h u l l we this this way first? Okay. <웃음> 자. <The> kitchen. <웃음> okay. 여기 자 주방이요. <웃음> 예, 예. <웃음> 주방이고요. So, this is all 예. old magazines going back for. 아 여기 자 오래된 트레셔 매거진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 예전 것들 이게 지금 2015년 7월달 에 두탄 피틴 줄라이네요 여기 다 이제 재고들 같아요 전부 다 남아있는 것들 보시면 되게 많죠 <웃음> 거의 8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니까 예. 음, 2006년도 거네요 예, 2006년도 거 14년 전인가? 예, 진짜 하, 오래된 거네요 예. 예, e a 까지 거의 다 있고요. 옛날부터 다 여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재고들을요. 예. 네. 엄청 많죠. 어. 이건 뭐야? 어. That's like an art magazine that we do. Okay. 아. So do like h k 페이이 스케이트 보드스케 보드 관련된 것보다는 like 예, 스케이트 보드 아티스트들이 이제 드로잉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아트웍들을 소개하는 매거진이었대요 예, 하고 있었던 거고 스틸 로닝, 예, 아 계속 하고 있다 네요예 예, 예. <웃음> w e r 진짜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스캔을 해 가지고 스캔한 거 보이죠 저기. 음. So like 어, yeah. 털화해 가지고 예. 음. right? yeah. yeah. like you know, 보시면 네. <웃음> 진짜 필름이다 네. 전부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예. 예. 예. 주기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정렬도 81년, 와 82년, 83년 우리가 태어난 해죠 아니 넌 84지? <웃음> 어쨌든 <웃음> 뭐, 사진도 찍나 보네요 저긴 되게 한국스럽다 <웃음> 음. 그래서 탁구도 치고 예 네. 탁구도 치고 되게 사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웃음> 자 2층으로 네. 이제 이쪽 방이 이제 모든 광고에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자, 계속 따라가 볼까요? 음. 음. 이쪽이 예, 이제 옷은 샘플들이고, 그러니까 저쪽 안쪽은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저쪽 안쪽이. 그 저쪽 보시면은 이제 그 레이아웃, 그러니까 뭐 매거진 들어가는 거지, 뭐 페이지 들어가는 레이아웃 같은 거 정리하는 저쪽 장소고요. 네네. 여기 저 보면 여태까지 셔 커버들이 다 예. 예, 25년 기념으로 나왔던 이제, 예, 그, 역대 나왔던 거, 커버들 전시되어 있는 약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Hey you g It is he Hi. he does a lot right? What are we do right now? I don't know. Just, just an t r e w Just an interview. h t s h o l d o r t y e h a t s k o t e t a e s i n e t e s i i e a u s t s a a n t e r i e a e a b e s a i b e i i e e a t s u i 네, 예, 제이크는 떠났는데, 사무실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네요. 예, 예. 네온사인도 계속 켜놨네요. 예. 예. 아, 작품들이 보면은, 어, 스케이터들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예, 본사로 보내온 것들이래요. 예. And then do you want to take a picture of Tony? Yes. r e 의 대표 t o 랑 사진을 좀 찍어볼까요? 네. 비디오? <웃음> <웃음> 네. Excuse me. Yeah. <웃음> 네. <웃음> 실례합니다. <에>. Hi Tony. 안입니다 네. p r e s 의 대표죠 지금. 네, t o 고요 예. 저도 4년 만에 만났는데. 예. 안 늙네요. 똑같이 생겼네요. 예. So you 네, n 네, say hi for something? Yeah, yeah. o <웃음> e Welcome to Trash Magazine. Thanks for stopping by. Thank you. <웃음> <웃음> 트래셔 본사는 예, 이렇게 구경 좀해 봤고요. 뭐랄까 우리나라 한국 스케이터들 중에서도 트래셔 본사 와본 아, 사람은 있을까 그렇 이렇게 소개를 해 주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예, 예. 다음에는 예. 뭐 인터뷰도 좀 해보고 예 여러 컨텐츠를 좀만들었서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 그래서 오늘 프레드가, 프레디가 예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땡큐 프레디 Thank you Freddy, for thank introducing everything <웃음> Thank you y o u wanna say something to Korea? Thank you very much. I hope you enjoy the tour And thanks for supporting Thrasher Magazine 번역해 줄까? <웃음> 감사합니다. 트레셔를 서프트해 줘가지고, 예. <웃음> 예, 뭐, 다음에 또 만나요. 뭐, 대충 이런 뜻이에요. 땡큐 <웃음> a n k you, Tony. Yeah. Ah, Tony, ah, thank you, f r e d I'm sorry. I'm sorry. I'm sorry. <웃음> <Okay>. <웃음> yeah.